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하락이 시작된 지도 6개월이 넘었어요 반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쳐보면 하락 관련된 영상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조회수도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묵묵히 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빨리빨리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지금 시점에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 보면 은이 상승기 때는 단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요? 이 단지, 이 단지 중에서 어떤 단지가 좋을까요? 이렇게 어떤 아파트,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떤이라는 이 주제를 궁금하게 여기셨는데 요즘에는 이 아파트가 빠진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확실히 이 아파트가 실거주면 모르겠는데 이 전세를 놓고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조가 되었어요. 전세가율이 50% 붕괴 직전이고 특히 우리가 상급지로 여겨지는 단지는 뭐 매매가는 20억인데 전세가는 뭐 7억, 8억밖에 안 하다 보니까 예, 들어가는 돈이 전세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향후에 뭐 1억, 2억 오른다고 해도 수익률이 거의 뭐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아파트를 접근하는 거는 사실 황금성, 그리고 정말 초장기로 보는 거죠. 10년 보면서 상급입지, 브랜드 따져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진짜 투자라면은, 어,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비용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 그러한 종목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있기는 한 걸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은 드렸어요. 근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월에도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 현재 시장을 볼때 걱정이 되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전세도 오르는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전세가 떨어지면 내가 또 자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오른다 떨어진다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굉장히 작게 볼 수밖에 없어요 편협하게 예.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 그런 사이에 시장은 변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갔다가 다시 안올수 있는 단지들도 꽤 보입니다 결국 기회가 또한번 지나갔다는 라 뜻이에요 여러분들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른다 떨어진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온전히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큰 도움을 줄수 있는 부동산은 뭔가 그 전략 뭘까 거기에 따른 필요 금액은 어느 정도고 내가 융통이 가능할까 여기에 좀더실리적으로 부동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투자처들이 있었고 큰 수익들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도.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서 온전히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봤을 때어두 음.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시간 투자를 하시는 쪽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 나의 만족도, 거주 만족도 브랜드 그리고 입지의 만족도를 올리기보다는 이게 큰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구조거든요, 지금은. 전세가가 워낙 떨어졌다 보니까. 그거보다 시간을 좀더들여가지고 내가 어 지금 기존 아파트는 5년, 10년 지나면 5년, 10년이 더 결합돼서 20년, 30년, 40년 차 아파트로 바뀌게 되잖아요. 10년, 20년 뒤에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살려는 그 아파트가 시세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요. 시세 리딩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들이는 투자 예, 자본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양권이에요 이제 정부에서 이 전매에 대한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24년이에요 24년에 단기세율이 다시 완화가 되면서 예, 바뀌다 보니까 음. 기존에 우리가 60%, 70% 물던 이 전매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은 단기적으로도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어, 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미래 신축 아파트, 시세를 리딩할 수 있는 이 입주권과 분양권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분양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미분양 나온다고 난리죠? 이번에 기록 보니까 뭐 7만 4천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할수 있는 투자 중에서 가장 내 돈의 비율, 에쿼티라고 하죠. 자기 자본을 제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분양권이에요. 분양입니다.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사거나. 그랬을 때내돈 비율을 10%, 20%로 차후의 완성기까지 긴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는 5년, 10년 뒤에 신축, 준신축으로서의 에너지를 크게 가져갈 수 있죠. 길게. 그게 첫 번째, 지금 시점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자본활용법, 투자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입주권이에요. 네. 결국에 23년 최고의 투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세율이 조정이 되고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전매가 가능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강남 3구와 용산이 투기과열 지구다 보니까 전매가 제한되죠. 재건축은 예, 앞선 조합설립 그리고 예,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 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곧 풀릴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예, 안 풀리더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여러 금융이 완화되면서 이런 입주권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자, 3월부터 다주택의 완화도 있겠지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완화가 됐어요. 이제는 고가주택 9억이 넘어도 돼요. 예, 그런 주택을 가지고 계셔도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본을 다 활용해서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자, 강남 3구 용산 기존 아파트 3억 초과되면 전세자금대출 안 나와요. 예,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빌라나 입주권, 분양권이면요. 9억이 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세자금대출 활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은 5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서 이런 용산이나 강남 3구의 입주권, 분양권 가지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이 시기가 주는 완벽한 상황,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5년 뒤, 10년 뒤 가장 웃게 되고 가장 수익이 큰게 바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번 장에서도 제가 19년, 20년 만나보신 분들, 상담한 분들 보잖아요. 다... 지금 분양받은 바보다 미분양난다 그때 그냥 분양받으셨던 분들 경쟁 없이 경쟁 줄여서 저층이라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지금 와서 개포에 입주하시고 강남에 입주하신 분들이죠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반복이 되는 거죠 경쟁자는 줄고 준천주공도 거의 뭐 미분양위기까지 갔다가 완화되면서 완판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강남에 그 분양하는 단지들은 다 20억이에요. 20억이 넘어갈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 지금 상황은 있겠죠. 그걸 그냥 비싸다고 놓치시는 것보다 시간을 녹여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예. 네. 대한민국과 강남과 한강을 믿고 접근하면 그 미래가치를 여러분 것으로 그냥 가져오게 되면 다음 상승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기존 아파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세가율 강남 40%도 안 되는 아파트가 부지기수고 이런데 굳이 전세 끼고 아파트 사놨다가 수익률? 물론 시간이 가면 나오겠지만 아까 말했던 시세 리딩하는 단지만큼 갈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강남 보세요. 리딩하는 아리팍이나 기존에 있던 반포 아파트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더 많이 올랐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굳이 강남 3구 용산 이거 안 따지셔도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게 작은 자본으로 할수 있는 이 재개발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1억 있다고 그냥 투자 못한다라고 단념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1억 2억 작은 자본 가지고도 정비사업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 그 재개발을 할수 있는 곳 중에 도시정비법의 노후도인 67% 이상 넘어가는 데가 1 0로밖에 없어요. 네. 87% 정도가 도정법의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머리를 낸게 모아타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재개발 시장은 이 모아타운이 판도를 바꿉니다. 무조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현장은 모아타운 아니면 재개발 못한다니까요. 자 그런 과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시대에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싸요 게다가 하락기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지정된 3차의 모아타운지 보면 은피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도 피 없이 살수 있어요 용산은 재개발이랑 전혀 관련 없는지요 뭐 고도제한 풀리지도 않았는데 풀릴 거라고 맨날 기도드리는 그런 동네들도 평당 1억 나와요 근데 모아타운 이미 지정된 곳한강변 가까워 국제업무지구 가까운데 평당 1억 똑같은 금액으로 살수 있어요. 이런 데를 잘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거기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점에 제일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는 데는 예, 썩상이에요. 오래된 상가입니다. 그냥 오래된 상가가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혹여나 상가를 받을 수 있는, 혹여나 자체 재개발을, 재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상가단지. 물론 지금 비싸면 안 돼요. 강남의 주요 단지들은 이미 상가의 대지지분 평당가가 아파트 조합의 대지지분 평당가보다 비싸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 재개발 시장 보면 5억짜리 물건하고 20억짜리 물건 있으면 피가 뭐가 더 많이 붙어 있습니까? 5억짜리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싸니까.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나중에 내니까. 이 재건축 시장에서 썩상, 오래된 상가의 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즘에 아파트들이 22년에 개정을 또 했거든요. 재건축에 관련돼서 도정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상가위원회,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 상가의 감정가액을 인정받지 못해서 온전히 추가분담금을 다 내야 됐어요 감소되는 금액이 없이.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상가에도 감정가액이 재건축 사업할 때 포함이 돼요. 경비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추가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낼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분담금 다 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엔 어, 아파트의 그 조합원 입주권이나 일반 분양분이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 예전이나 뭐 로또 분양하면서 했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진행됐고 또그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얘네가 사가든 얘네가 사는 문제가 없고, 특히 상가 소유주가 그 조합원 분양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 분양에 대한 그 리스크도 좀 감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과 같은 때, 요즘은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해하고 미분양 걱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완벽하게 수요자가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어때요? 요즘에 계속 다 입주권 주고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차관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차가 나면 지금 강남단지 들어가면 괜찮을까? 비쌉니다. 그럼 그게 아닌 여러 지역들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죠. 이것도 단지 내 상가 중에서 입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은 단지가 있고 줄 확률이 낮은 단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고 어떤 케이스에 주고 어떤 케이스안 주는지. 예, 네. 그리고 이 상가가 비싼지 싼지.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현재 시점에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부동산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고 남들 시각만 쫓아서 가면 이미 줄 서는 꼴밖에 안 돼요 올라가 있는 프리미엄 여러분들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시간 예, 동안 피 터져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안목과 투자처에 대해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은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일수록 작은 자본으로 싸게 사야 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예, 투자처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갈래들 모아타운이 될 수도 있고요또 아까 말했던 썩상 오래된 단진의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가들 노리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그냥 하락기다. 더 오르나 떨어지나 여기만 주안점을 두시고 시장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자본이 얼마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내가 5년 뒤, 10년 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뭐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꾸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투자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계속 시장에 있으셔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점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느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좋은 투자처인가? 라는 질문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23년 혹은 24년까지 누가 뭐래도 분양권 입주권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유일한 투자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서 제가 항상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3월 3월 강의는 이 입주권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제가 아주 좋은 지역에 단지내의 상가, 석상을 입수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에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 그런데도 설명 드릴 거고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아주 싸게 살수 있는 곳은 지금 저는 이제 재건축 사이클, 원래는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데 재건축으로 선에서 달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분당. 예. 거기에서도 최소 자금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과 투자처에 대해서 다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예, 누르시고 혹은 잘 모르시겠으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직접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빨리 빨리 알려드리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